공 봉우라. 1kg. 1kg에.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생선 바로 홍감팽입니다 제가 얼마전 그 부산 기장시장에 가서 이제 구매를 했었죠 이거 홍우럭 키로 3만원 이었죠 홍우럭이요 홍우럭 1키로 그러면은 몇포가 되세요? 아니 아니요 포장 그 포장인데 저는 비늘하고 내장만 제거해 주시면 되거든요 원물로 가져갈 거라 거든 네. 음. 네. 이렇게 해서 음. 어디까지 가야 돼? 서울이요 아 네네 네큰거 네, 응? 1kg 300? 300? 1kg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요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 3 3 네. 물때 마치 갖고 아. 물, 물, 물 절에 따라서 한 네. 번씩 나오는데 나오때좀 나오고 안나다 그렇죠. 이게 좀 이렇게 해서 투자을 했고요. 기장 시장 편에서 보면은 그 홍감 팽 이거 파는 게좀 나와요. 이거도 어 많은 원 많습니다. 엄청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 경매장에도 이렇게 가끔씩 나오거든요. 근데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에요. 대부분 썬뱅이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어, 네, 이런거 이거는... 보이시면은 바로 바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일단 한번 씻어 가지고 물기를 좀 제거 했구요 요, 요 생긴 모양을 조금 보게 되면은 이런 유로 좀 생긴 녀석들이 좀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이건 몸통에 줄무늬이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가미 쪽에 보면 약간 이제 검정색 그점 같은 게좀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좀 어,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것같아요그러니까뭐쏜뱅이나 살살 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거기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게 생긴 건 맞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손질을 이제 할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대가리가 좀 크죠. 거의 한 3분의 1, 거의 절반에 가까운 크기가 이제 대가리고 이런 건 아마 이제 탕으로 끓여 먹으면 아주 맛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장 거기서 이제 손질을 안한게좀 거기가 조금 손질하는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봤는데 요거 원물 손질도 조금 이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래저래 손질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마리 다 손질을 했고요. 요거 이제 위에 이제 대가리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뼈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탕으로 끓일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사장님이 칼로 이렇게 쑤셨어요. 저기 이제 다 피를 다 먹어서 저거는 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탈피는 이제 껍질이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게 탈피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보면 좀 질기죠. 요거 이제 데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상처난 부분인데 이렇게 베어 놔 봤는데 아주 깊어요. 상당히 깊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피를 먹기도 해서 다 도려냈습니다. 아깝죠. 자 이거는 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운데 뼈 제거 어, 해줬고요. 생선 그 두께는 그렇게 얇지도 않고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데 살짝 얇은 쪽에 좀 가깝게 썰었어요 워낙 좀 탄력이 좀 있어서 그렇게 썰었고요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껍질을 넣어서 데쳤는데 너무 오래 있으면 약간 흐물흐물 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넣었다가 한 4초 5초 한 요정도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꺼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얼음물에다가 집어넣어서 식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기 제거 거꼭잘 해줘야 됩니다 물기 제거 잘한 다음에는, 요거 이제 똘똘똘 말아줘야 되거든요. 어, 요기서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이제 썰을 때는 이제 끝부분, 음, 안 예쁜 부분은 조금 잘라내고, 이제 2등분해서 잘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홍감팽 회가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회에는 또 술이 빠질 수가 없죠 오늘 뭘 마실까 하다가 이제 소주가 요새 좀 달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주로 이제 골랐습니다 이거는 조금 드라이한 사케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수율이 안 좋아요 이게 두 마리 이제 1.3kg 에서 나온 양인데 어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도 또 맛으로 또 승부를 하죠 자 일단 식감은 굉장히 탱글탱글합니다. 그러니까 우럭회 아시죠?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살 속에 이제 지방이 좀 굉장히 균형감 있게 있어요. 그래서 이 씹으면은 감칠맛이 입에서 확 돌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사비랑 같이 먹으니까 이거 완전 좋았어요. 계속해서 등살쪽 이제, 등살 쪽 이제 예, 먹는데요 이 식감이나 지방이나 감칠맛이 균형감이 참 좋고요 이거 보이면 꼭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 심에어잖아요 그래서 그 심에어만의 그런 풍미가 있습니다 그냥 맛이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보통 그 심에 그 육광구라고 하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잡힌다고 하는데 이게 쉬지 않고 제가 계속 먹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소주 잔 작은 거예요큰거 이제 꿀떡꿀떡 마시는게 아니라 요거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거 조그만 잔 요게 전 소주 먹을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장에 보면 이제 기름이 둥둥둥 떠 있죠 네, 이 정도로 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식감도 좋고 기름도 좋고 요거 이제 뱃살 인데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베스트 였어요 완전 미쳤어요 이거는 음 이건 저절로 박수가 나오는 그런 맛?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자 입안에서 퍼지는 그 은은한 그 단맛이 있거든요. 지방이 좀 이렇게 착 입에서 나오면서. 근데 이게 몇점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아쉽습니다. 자 이번엔 또 껍질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껍질은 이번적으로 이제 탱글탱글해요. 굉장히 아까 전에 좀 제가 조금 두툼하고 좀 질기다 그랬잖아요. 자 요거 탱글거리면서 살짝 단맛이 돌아요. 아이 예, 맛있습니다. 그래서 홍감팽 1 k 로 이건 딱 혼자 먹기 좋은 양이 회원가 나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홍감팽 맑은탕을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대가리 뼈나 이런게 좀 이렇게 많이 어, 단단하지 않았고요 뜨거운 물 부어서 이제 비린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늘 있잖아요. 그 대가리 비늘 같은 것들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물면은 다 제거가 돼요제거하기 굉장히 쉬워요. 요렇게 해서 뜨거운 물에 살짝 한번 데쳐주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재료는 무, 양파, 마늘, 대파, 소금, 참치액젓 이렇게만 딱 들어갑니다. 다른 건 특별하게 더 필요 없고요. 양파는 양이 너무 많으면 달아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좀 참고하셔갖고 이제 가감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늘. 마늘은 좀 많이 넣는 게 좋고 처음에는 소금을 살짝 뒤에서 간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참치 액젓을 한번 넣는 거안 넣는 거 차이가 많이 커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금 간 해주고요. 한 가지 팁 말씀드리면 저는 뚜껑을 닫지 않고 매운탕을 끓입니다. 아, 그래면 비린내가 안 난다고 예전에 할머니가 <웃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맑은탕을 완성을 했습니다. 아, 이 곡물이요. 정말 시원해요. 우럭, 우럭도 이렇게 끓이면 시원한 맛 나잖아요. 그거 비슷합니다. 네. 살은 탱글하니 또 고소해요. 음. 워낙 아까 회에서 워낙 맛이 좋았었죠. 국물이 시원해서 이제 해장하는 그런 느낌인데, 예, 소주 한잔 더 하고 싶습니다. 요거 파김치 하나 올려서 먹어봤는데, 와, 이거 대박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선어라도 보이면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생선입니다. 탕, 구이 뭐 이런 거다 괜찮겠죠? 자, 기장시장에서 구입한 반찬인데요. 어, 멍게 젓가락, 미역귀, 뭐 개무침 이렇게 있었는데 이건 전 별로였어요. 제 입맛에는 안 맞는 걸로 어, 했습니다. 네, 홍감팽 보이면요. 꼭 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